콧등 피부가 굉장히 이렇게 팽팽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를 실리콘 보형물로 높이게 된다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뭐이 정도면은 뭐 많이 티가 나지는 않겠습니다만 피부 여분이 더 없는 경우 콧등을 막 이렇게 이렇게 높이다 보면 콧등에 와르바이스 들어간 것처럼 노골 현상이라고 해서